이거 600원 마저 올릴까? <웃음> 아하, 여러분들 에? 이거 자체 하드모드 하고 있는 나로서 이런거 귀찮아서 안올린단 말야 이 이거까지 올릴까? 이 600원 오케이 6 0 0원 올릴까? 아, 차 얻어와야 돼요? 아하 오케이, 오케이 가자 쟤꼭 잡아야지 지나갈 수 있는 건가? 그냥 가요 뭘또 잡고 잡으러 거기를 가 재 <웃음> <웃음> 아 간 감파기 아 감파기 아 진짜 감파기라고 감파기라고 병청아 진짜 감파기를 왜안 쓰는거야 또 음? 아 이거 말고 장착을 하라고 아아 아, 따로 장착을 해야 하는 거였구나 나는 기본 상태에서 업그레이드 된줄 알았네 여기 누가 있긴 하구나. 아, 두개 애들이 있긴 하구나. 이거 그러면 가는 길을. 어디 갔어? 할수던놈 어디 갔어? 큰놈부터 없애자. 아, 돌아가네. 됐어. 아, 아, 아... 아... 아... 아... 이대로 죽는다. 아... 하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인사를 좀 해보려고 했다가 불타 죽었네 잡을텐데 <웃음> 얘는 도끼 있어야 되는거 아님? 이거는 도끼로 부시고 하겠지만 저건 두 번이네 난 저기 가는 건 맞는 것 같아 원래 키 와라 아이고 아오개 아파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 아 뭐야 저놈은 아 하... 그렇다면 네 여기서 이거 한번 써봐야겠다 제도 도자기 던지면 절로 시선 갖지 않을까 도자기 파편 어디서 찾냐 어떻게 쓰냐 도자기 어디 갔어? 내 도자기 어디 있어? 아 이렇게 할수 있구나. 내 이거 한번 써봐야지. 가이던전은 더. 어. 쇼? 어. 쇼? 어. 아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어? 어? 이걸 못 봤다고? 복면을 가리더니 눈도 가렸구만왜두 아, 명이야. 내려가서 쟤네들이랑 싸워. 아뭐세 명이야. <웃음> 세 명이 나왔어. 아 쟤들 쫓아올 텐데. 하비우스 아, 점점 놀아. 돌아... 어쟤 아, 돌아갔다. 너왜안 가냐? 원래 네 자리가 거긴. 나 아, 가야겠다. 진짜 기차표 아아이거 인사를 이거 인사를 못하네 다시 아, 가아이거 인사를 못하네 바보 영조 확률 30% 아 이거 아까 아까 그거 해가지고 그렇지 아 웬만하면 죽지 말아야겠다 좀 아깝다 아 이거 근데 불 데미지 진짜 오바야 어 도자기 한번 다시 써보자 어떻게 써야 되지? 미쳤어 이거 아니 이거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아니지 너왜키 잘못 눌렀어 <웃음> 키 잘못 눌렀어 아 돌아갑니다 돌아갑시다 죽는 건 옳지 않아요 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떻게 왔어 어떻게 왔어 이봐요 선생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찍으셨어요. 아 선생님 아 인사 실패했어. 피읖이라도 하려고 했더니 빨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유시, 유시, 유시. 아, 이렇게도 갈수 있구나. 아, 굳이, 굳이 돌아갔네, 나. 아, 굳이 돌아갔네, 여기 바로 앞에 있는데. 어쩐지 개 빨리 오더라니. 아또또 또 쓴다 또 쓴다 또 쓴다 야야야 이거 아니라고 알이라고 알 알루루라고 멍쳐가왜 자꾸 이상한 거 쓰는 거야 <웃음> 아 도끼 빼야 잠깐만 어우씨아 돌켰다. 아 너무 어그로 끄네 너무 심하게 어그로 끄네 봤니? 그냥 가야겠다 어불불불 아뜨뜨 아뜨뜨 아뜨뜨 어디까지 쫓아올랐나? 까지 저~ 는 어디까지 여기 나누겠지? 아~ 아~ 선생님 아니 얘네들은 왜 여기까지 들어오죠? 아니 왜? 왜지?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왔지? 나 간다. 근데 여기 다시 와서 여기서 잡나? 나 간다. 오 어, 오, 오, 저 사람 들 의심하는 거 봐. 가다가 가까워지니까. 어지니까 의심하는 거 봐. 돌아가. 아니, 나한테는 그렇게 빨리 뛰어오더니 자기 위치 벗어나는데 그렇게 느긋하게 가도 되는 거야? 벽 바깥에 소리를 들으셨네 뭐 이렇게 많어 여기 4명 아 설마 초할머니 싸우는 데서 의부를 만납니까? 그러면은 싸우는 형태가 초할머니랑 아니지 올빼미 우리 싸울 때랑 똑같은데? 할머니... 환영도 쓴다? 그런 느낌인가? 아... 아 뭐야, 씨. 아, 씨, 잠봉조에 개쎄네. 아 미친 선생님들 음. 아 무시하고 그냥 가자 아 아이템이고 뭐고 그냥 무시하고 가야겠다 아 뭐야 아 뭐야 아 무시하고 갈 수가 없었네. 아씨, 진짜. 불쌍으로 돌아갑니다. 아 어, 뭐야? 아니.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네 저 사람들 피해서 그냥 무조건 도망을 아저 자식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밖에 저를 못했군요 아 쓸까 말까 고민했어요 쓸까 말까 고민 좀 했는데 안 갔어 온다 음, 확실하네 여기는 못 들어오네 여기는 확실한 공간이었어 안전지대 들어오지 못하는 안전지대 <웃음> 여기는 안전지대 슬슬 다리가 나보이는데 자리가 다 보이는데. 얼른 돌아가. 아이 안에 아닌... 안가 왜? <웃음> 야얘제왜안 가? 제도 <웃음> 왜안 가지? 아아 아, 이러면 에반데. 한번더 걸리고 나서 아어 뭐야 막았는데 어, 오잖아 오잖아 오잖아 오는 곳이었어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들어올 수 있군요 다시 아, 가자 아잠몸처리 다시 할게요 자 불쌍으로 다시 전환 아 진짜 미치겠네 불쌍으로 도망가 아 진짜 미치겠네 저 친구들 안 끌고 가는 방법이 없을까? 이 친구들 때리면 저 친구들 억그로 끌릴텐데 이 친구들 처리하고 몰래 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 끌리는 거 똑같네요. 이 친구들 처리하는 방법도 답이 아니었나 봅니다. 휴식. 아, 뭐야, 뭐야, 뭐야. 휴식 안 돼, 휴식 안 돼. 휴식이 안 돼. <웃음> 또, 또, 또, 뱅글뱅글 돌아야겠네. 올라오시죠. 안 돼, 안 돼. 휴식. 아, 이래서 사람 손가락이 빨라야 돼. <웃음> 아, 그래야 될까봐요. 위에 애들부터 처리해 쟤들이 제일 까다롭거든. 근데 한명 건들면 분명히 한 명이 올 텐데. 한명 건들어 볼까? 아, 혼자다. 와라. 여기서 싸 아! 에이 라이! 한 명만 건든다 했는데 이걸? 어? 어. 왜? 뭐라고? 다 아, 고기? 아.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어, 뭐라고? 어, 난 찜이라고 얘기했는데 아, 안 돼.. 안될것 같은데? 휴식 휴식 휴식 아말 걸고 아주 그냥 인기가 너무 많아서 탈이야 닌자를 피해서 가고 싶은데. 얘네 억그로 끌리면 어쨌든 저 닌자한테도 억그로 계속 끌리던데. 야, 아까처럼 피하는 방법밖에는. 아, 지금 고기를 먹는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내일 생일이라가지고. 월요일날 생일인데 가족끼리 이제 주말에 밥 먹기로 했어가지고. 먹고 싶은 게 뭐냐고 엄마가 나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갈비찜이라 했거든요. 아 아이템 안 쓰고 싶은데. 아 아이템 안 쓰고 깨고 싶은데. 아, 아까처럼 해보자. 그냥 아까처럼 달리기만 해. 아 내가. 솔직히 말하면은 잠깐 보이게 했어서 그런거지 어그로 풀릴 때까지 좀 기다려 봅시다 자기들끼 도망가겠지 아저때인살 인사를... 아하 인자는 <웃음> 항상 조심히 다녀야 하는 법이라고 피안개는 여기서 써볼까?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돌아갔네? 아 돌아갔네 아 근데 피안개는 인사하는 용도로가지고하 누구부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그니까요 뒤에서 인사를 해야 하는데 뒤로 가기엔 저 친구가 쉬어 보이는데 들었지? 나오세요. 나오세요. 소리를 들었으면 나오셔야죠. 나오세요. <웃음> 아니 확인하려면 나와야지. 왜안 나와? 아이 아저씨들. 소시기 아저씨부터 뭐 처리하자. 아, 아! 미친! 아 미친! 아, 나오세요 나오세요. 뭐야! 불.. 불 저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 아저씨리 나와 아유, 시클럽다 시키 네, 다아갑니다아저씨도다 했고 자, 기사, 야, 열. 이 자, 씨식열 취했네. 야씨 취해가지고. 돈, 돈. 아시나의 술. 아, 이걸 또 얻었네. 보자. 주조가 저기 있고. 하나. 아. 아저 자식 온 왔던 애가 아니라 그냥 저기 서 있는 놈이었네 오른쪽이 하나 왼쪽이 하나 돌아가면서 하나씩 처리해볼까 시라타야스키 이건 다더로비키나가나가나가나가나나가 가 어? <웃음> 아버지가 팔아 넘긴 거요? <거야>? 그래도, <웃음> 도 마사나리 마가만 애초에 배신자, 신자였네. 저기 마하게 도와준 것도 저 남자였네. <웃음> 하- <웃음> 좋아 천천히 한명씩 한명씩 해봅시다 어그로풀수 있을 때 풀어야 돼. 닌자노어으로부터 풀어야 돼. 닌자 어디까지 왔어? 집안까지 들어왔네? 주조가 저기 있고. 아, 한명 저기 있고. 주조가 여기까지 온 건가? 맞네. 걔는 어디 갔어? 칼집이 칼집이 하나 없었어 아 저기 있다 돌아가 <웃음> 아저 오래 걸려도 안전한 방법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오래 걸려도 안전한 방법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빨리가 있는데 이걸 답답해하면은 게임 절대 못 게임 여기는 욕심내면 죽는 거라고 이 다음에 죽는 놈은 너다 뭐야 어우! 어! 들켰어 들켰어 오이 자식이 이 자식이 역시 고급 닌자는 다른가 <웃음> 역시 고급 닌자는 다른가 쟤는 어그로가 풀렸는데 쟤는 어그로가 아는데 멀리 가야지 나가 어그로가 풀릴 생각이 없네 싸우기 싫은데 아, 쓸데없이 간만 좋아가지고, 무궁닌자 아직도 저기 있어? 오. 오, 씨, 눈도, 눈도 좋아. 이 밑에 있는 거 발견했어. 쟤 자꾸 이쪽을 향해 표창을 던지는데쟤 <웃음> 자꾸 이쪽을 향해서 표창을 던지네? 온내로 오게 하지? 온내로 오게 하 한 마리 더 있지. 근데 쟤는 주조에 그 거기에 있는데? 시야에 있는데? 쟤는 어떻게 잡지? 쟤는 그냥 달려가서 잡아야겠다. 난 너에게 인사를 쓰기 위하여 어그로를 풀도록 하겠다 <웃음> 친구여 돌아가라 한 번만 더 하면 된다 <웃음> 어? 구독이 먹혔다고? 왜 아까부터 소리가 안 나지? 어? 나 혼자 즐기고 있었어 왜 소리가 안 나지? 잠깐만 이게 그냥 안 나는 거였네. 돈에도 그냥 소리 안 나겠는데? 아, 돈에는 소리 나네? 온일 2일 뭐야? 아, 됐다. 아 심심게 뭐 <웃음> 그런 거 있지? 잠시만님 감사합니다. 최비망님, 하이요아 죄송해요. 나 너무 집중하느라고 못 봤어. 아, 주주는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가? 아, 근데 이쪽 가까이 가도 걸리던데, 놀러 갈... 무슨 소리세요? 나 oh no. 내가 뒤통수를 찌를 거야. 그 다음에 싸우자고. <웃음> 오 아파요. 개 아프네. 이게 뭐지? 데미지가 먹은 만큼. 어. 아, 돌에 막혔네. 야. 도데 드디어 만는방 건가요? 무슨 소리시죠? 그야 그걸 두 번이나 쐈네. 야, 아, 이걸 받아쳐 주면 독도 들어가는 거다. 아야, 아야. 야. 야. 야, <웃음> 야, 야, 다 써야겠는데? 야, 이거 그냥 다 씁시다 아. 야, 막을 생각이 없네 <웃음> 아, 망설일 틈이 없어, 한 방에 끝내야 돼 놀려서 벌받았다 오우, 오우. 한 방에 끝이지. 에도 화살을 막, 자끌 막질 않네. 아, 한 방에 컷... 음, 아, 주 쉽죠 안바에내 네, 업그랑 거 끼고 맞아요. 사탕 잘 쓰지도 않는 사탕 어억 <웃음> <웃음> 할뻔 들어갑시다 여기도 있나 여기도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네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네요 들어와봤자군요 혹시 두번은 없다 이건가 없... 아, 아 하나가 아니구나 둘이야? 어 뭐야 둘이 아니었어 어 죄송합니다 둘이 아니었잖아 어 뭐야 개놀래라 개, 개 놀래라, 씨. 비열하게 문 뒤에 숨어있어? 어 뭐야 씨 화살 쏘는 놈 치사하게 어! 아! 아, 굳이 가야되나? 저기, 저기도 불상 있나? 오, 피하는거 봐. 봤어요? 봤어요? 피하는거 봐. 내가 갑자기 뒤를 돌리고 난 아아 아, 점프해서 몇대더 때리려고 했는데 가도아오 세박 야야야야야 나 여기서 죽으면 안돼나 여기서 죽으면 안돼 여기서 죽으면 안돼 굳이 쟤랑 싸워야 하는가 나 지금 버리고 저 자식은 버립시다. 음 변하. <웃음> 저 자식 버리고. 아씨. 아씨. 아씨. 여기서 또 싸운다고? 아씨. 아, 어, 안나네 뒤돌고 있는거야 뭐야 말 안걸어줘 아아 아. 어 기술은 똑같은건가? 오 오, 표창, 어휴, 표창은 안 날리네. 오. 오! 아버지, 살살 하세요. 아버지, 살살 하세요. 아버지, 넓어서 낫네, 그나마 오! 기술이 아주 오뭐 어디에 어디 때리는 거야? 다시 살아볼까요? 어차피 한 번에 깰순 없을 테니 봅시다. 와. 오우, 오, 뽑하게 점프, 아 이건 점프해야 되는 건데. 오, 일자 매기. 보세요. 아니 어... 저거 음.. 하, 이게 좀 오래 걸리겠다 내가 스킬 하나도 안 했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네 어야 잠깐만 조금 아까우니까 하나 올릴 수 있는 거지두 개짜리 없나? 연결배기 정고말고 하연... 그냥 이거나 배울까? 이거 하나 배워볼까 어차피? 깎이는 게 아까워서 아까워가지고 기왕 올려놓은 거 쓰고 가야지 오 뭐야 이번엔 때려도 안 때려도 되는 거 아니었어? 별로 안 안쎄네? 뭐야? 오 뭐야? 아 뭐야 나고주 먹자 아버지 <웃음> 아버지 <웃음> 아버지 언제 언제 비는지는 알겠다 응? 근데 확실히 화약은 대처를 못하겠네 아씨 끊지마 응? 깜빡이 1페이지 깰 뻔했는데 아주 날세 날세 아 아버지 돌진합니다. 이통수이통수 맞지 않겠나? 아, 어, 뭐야, 아까는 빗 맞아서 안 아픈 거구나, 역시. 아픈 건 아픈 거구나. 어, 풀렸어. 아, 표지박몇 개를 쓰냐. 몇다 때리지도 않았는데. 아, 붙어서 싸우고 싶은데. 아, 이 다시 하자 아 이건 체가 터졌어 아 여기서 또 명조 다 떨어지겠네 또 사람들 콜록콜록하게 생겼네 아씨 사람들 또 콜록콜록하게 생겼어 아 있긴 있는데 안녕하세요. 만저 챙챙 소리가 나는 거 같지 안찮아. <웃음> 아버지가 아버지 싸우기 어렵네요. 근데 여러분 저처럼 깨시면요 성취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웃음> 잡 기술 필요 없어요. 저처럼 깨시면 성취감은 좋아요. 이 타격감이 있다고 이 패링이라는 게 자체가. 아왜또 점프하냐? 십분 트레스라고 십 분. 이럴 때 때리고. 아까 욕시오. 뿌린다. 이렇게 때리고 아무조다 쏘고 내리찍고 때리고 오세요 오세요 아 감타 오세완이 진짜 왔어 아, 아 점프가 또 이럴 때 아왜 자꾸 점프를 쓰지 아 근데 그 뭐라고 해야되냐 한자 뜰때 있잖아요 그게 하, 은근히 쫄리면 자꾸 쫄리면 점프를 쓰게 돼 그것때문 에쫄려가지 <웃음> 아! 어 뭐야 뭐야 위로 내릴 것처럼 하더니 야 이거 저거 좀 안다 아이고 나못 맞췄다 어? 아, 아 안돼 점프 방금 걸 점프해야지 <웃음> 점프킹을 암샷하니 아 정말인지 음. 이래야 낫았지. 아, 점프를 적당히 쓸 때만 쓸 때만 점프를 아, 싫을 때 그냥 피하라고 안으로 들어가고. 그럼 어? 아, 이걸 점프하라고. 아니, 왜 이렇게? 이럴 때 점프 안 하고 있어 음. 아, 음... 아, 이 노비... 아. 이거는이걸 걸린다고? 이시아이짜 <웃음> 꼴린다고저 명조가 떨어지는 게이 여기 그 오른쪽에 뜨는 거 있잖아요. 그게 0에서 마이너스 빵된 다음에 계속 질때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정한 확률로 떨어지는 건가? 별로 신경을 안 쓰거든요? 아우 아까랑 똑같이 하는거 봐 천천히 해 천천히 어? 점프? 오 뭐야 뭐야 진짜 저저 저 모션 바꾸는거 진짜 아 너무한거 아니에요? 진짜 아! 아씨 오 아버지 멋있이 뭐지 아연접으로 아, 아, 쓰는 게 어딨어 아합 아, 사람의 복죽을두 번이나 터뜨리다니 총수를 보이지 마아 어, 정신 없어. 음? 앞으로 부르지 말고 뒤로 불러 주세요. 잡을 때 칼을 으려고 하는데 지루 빠져 왜 자꾸 옆으로 빠지냐 아, 아 뭐야 간파기가 아니었네 산다고? 진하나 남았는데 글랏다 일단 써봐 그냥 막써 이제 끝내도 푸수밖에 없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뭐야 저저 부엉이 뭐야? 오죠? 저 어떻게 싸워야 되죠? 부엉이가 저렇게 있으면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거지? 뭐지저 부엉이는 잡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 못 잡는 거네? 부엉이는 어떨 때 싸우는 거지? 어 아버지 어디 갔어? 오 지사하게? 나파어 뭐야? 무면되지. 응? 응? 어 비겁하기. 기둥뒤에 기둥뒤에 공간있어요 점프 늘린다. 아 뭐야 어디갔어 아. 이건 앞으로 들어갔어야 됐는데 오 이번엔 표창날리가 있네 두번 만나니 참 어렵네 순간 이동을 할 수가 있다고? <웃음> 그런 스킬이 있습니까? 그런 스킬이 있다고? 아 이건 죽자 아 이거는 이거는 패턴 알았나 아, 씨. 하, 의수로 순간이동이 된다구요? 의수 설마 안 돼? 주름이 안생기게 생겼어 이 게임이? 에? 안생기게 생겼냐구요 아 이거 너무 처음 하자는데아 이건 일자배기잖아 죽었어 패링 돼요 돼 저거 일, 찌르기 패링 돼요 근데 내가 패링 말고 시프트만 눌러서 그렇게 되는 거야 저거 해보려고, 간파 해보려고 그러다가 계속 쳐맞는 거예요 들어오시죠? 이렇게 해도 되는 걸 굳이 막을 필요가 있나 들어와! 점프 로즈인가? 아, 저렇게 쌓는거 아! 머리좀 멀리라 했한 첨하잖아 들어오세요 너는 에바 잖아 아유 아버지가 아주 그냥 돌아다니는게 아유 뭐달듯 말듯하게 자꾸 돌아다니요아 도망 좀 그만가 이번에 내가 도망가야겠네 뭐야 옆으로 가서. 점프도 쓰지 말라고 점프 쓰다 자꾸 죽잖아 뭐야, 불 살짝 피하 아잖아또 똑같이 죽어 죽었어 아까랑 똑같이 죽었어 아, 아, 아까랑 아 똑같이 죽었어 아 진짜 아 어쩜 이렇게 아까랑 똑같이 죽을 수가 있냐 음... 아씨, 가까이 막 달려들기도 뻔했네. 아씨, 맞았네. 아우! 받았잖아. 아, 진짜 옆으로. 그럴 때 때리지 말라고. 이거는 기둥 뒤에, 아 진짜 이건 좀빠졌않아요 기둥 뒤에 아 기둥에 부딪혀가지고 아, 아이, 또 속았어, 또 속았어, 또 속았어, 오션에 또 속았어. 아, 제발, 제발, 골페이지고 끝나도 망했는데. 아, 페이지 끝나도 망했는데, 용피로 음, 어떻게 싸워. <목소리> <목소리> 아버지, 지사입니다. <치삼이가. 목소리> 아, 아... 아... 가까운 기둥은 안 되는데... 아... 이 피로 어떻게 깹니까? 아. 있을땐 싸우기가 애매하단 말이지 스쳐도 죽는다 이거는. 스치기말도죽는 치사하게 자기는 올빼미 꺼내고 나는 왜 나는 늑대 꺼내게 해줘 나도 늑대 꺼내게 해달란 말이야 왜난 늑대 안 꺼내줘 이런 거안 가르쳐줬어? 아이고 체감치 어, 하아... 여기까지 하죠 저 원래 일찍 가야 되는데 한시간 초과해가지고 여기까지 하고